I have a l i t t of 이게 잘못 요아뒤 자압분 엄청 이습니다 어떤 전략을 무시를 다 はってませても<音声><音声><音声><音声><音声> 제 시간을 보내습니다야야야 근데 지금, 또, 저한테 연락을 해놓 같은 동네들도, 그러니까 저가 찍었던데, 병도는아요병가는아니도잘 되는 거아니요 병도 거는거아요도잘는거아에는도아니요는거아는거 15만원 정도. 저 뭐가 이도 찍어야지. 3번 찍어3야3야